지금 아크 시작하기 전인데 혹시 한 편이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니요저 화장실 요즘 아예 안 가요. 화장실 아. 끊어. 아 요즘 화장실 끊었다고? 네. 네. 그거 끊어도 끊었습니다. 돼 근데? 처음에 힘들지. 해보시면 쉽습니다. 아 기저귀 어디 껐어? <웃음> 하기어요 <웃음> <웃음> 형. 어? 저는 방송을 위해 어디까지 망가져야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마스터볼 만들어가지고 카우스 하나 할수 있을까 우리? 진짜 대박일 카우스가 것 같은데. 뭐예요? 너 진짜 카우스 보면 깜짝 놀란 줄 생긴 것도 약간 넘사벽이 생긴 거너 닮았어. 혼돈 그 자체야 생긴 게. 어어! 그 오. 나는? 완전 진짜 완전 혼돈이야. 야, 말까, 나네 입으로 혼돈. <웃음> 완전 혼돈이야. <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아 근데 자세히 보면 좀 귀여 귀여운 면도 있던데. 이가뭘 알아? <웃음> 진짜 혼돈 그 자체니까 그냥 <웃음> 왼쪽에 혼, 오른쪽에 돈 이렇게 써주세요 혼, <웃음> 돈. 정말 카오스가 따로 없으니까 하지만 알고보면 귀여운 포켓보이 굳이 멀어 형 응? 오늘 김팀장, 김부장, 최실장 이렇게 마련해볼게요 다 버렸어 <웃음> 지난번에 골렘 던전에서 용암에다 버리고 왔어 연비님 집에 좀 마련을 해드릴까? 넣기만 해봐 쏙쏙쏙 빙글빙글 이 몸이 나 n 지 않을 거 g <웃음> 요 i 도가 들어가요. d <웃음> <웃음> 비야 근데 비밀로 해줘야 될게 있거든. 뭔데요? 알겠지? 아, 오케이 오케이. 음. 라미는 이거 방다 꾸민 거야? 너 근데 네 방에 왜 비료 통을 놨니? 그거 우리 o 기가똥 싸가지고 바로 넣으려고요. 우리 아기가 똥 잠깐만. 니 어? 아기가 네 어디 있는데? 집에 없어요? 어, 없는데? 너희기 이름이 뭔데? 뭐, 뭐로지였더라? 야, 야 애기, 애기, 이름도 애기. 이름도 몰라. <웃음> 가출할 만 했네. 어, 저희. 혹시 찾으시는 게 그건가요? 뭐? 그 소매치기 하는 공룡 네. <웃음> 아니, 그게요. 저기도 저기다. 저기 있었다. 아니 근데 <웃음> 그게. 아니, 여기 여기 여기. 너김 부장으로 개명시켜 놨었지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아니에요. 아니고요. <웃음> 들고 다니다가 갖다 <웃음> <갔다> 던졌네 어디. 아 이거 갖다 던졌다니. 와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. 진짜 <웃음> 아 연잎 바람 잡지 말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진짜. 그래서 어디 갔는데요? 제가 여기 근처에 여기놔뒀거든요야 <웃음>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 아이를 갖다 던져 버릴 수가 있는 거야? 어? <웃음> 그니까. <웃음> 이것까지 안줄했는데제 블랙펄 드릴게요. <웃음> 저거 블랙펄 저기 보이시죠? 이거 진짜 아니, 잘 안추는데 아니 우리 애기를 돌려달라고 흐흐 <웃음> 이거를 이걸 어떻게 쓰는 걸까요? 어썸 다이노트래커? 이거 너의 공룡 위에다 써라? 뭔 얘기야 이게? 이렇게 넣어놓으면 될까요? 아닌데? 이 라미님 거 다시 구해왔어요 우리 페페요? 종이 네. 다르잖아 얼추 비슷해. 얼추 비슷하긴 얘는 새고 걔는 공룡이었는데. 얘도 공룡이야 진화하면. 제대로 <웃음> 진화. 파면 돼. 포켓몬이냐 진화하는 공룡이. <웃음> 글씨를 쓰고 다니냐 네는. <웃음> 내 의지가 아니야. 우리, 우리 페페 있습니다. 아니잖아. 얼추 비슷해요. 알라미나리. 알라미나리. 알라미나리. 알라미나리로 내려왔습니다. 알라미나리. 우리 페페 아니잖아. 이름 정도... 바꿔드려. 시끄럽다. 아 바꿔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알라미나테가 또나왔는 야 이거 다이노 트래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. 어째 여기도 안 올려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거. 그래서 근데 우리 페페 진짜 어디 갔어요? 제가 어떻게 합니까? 미국 가어 임마. <웃음> <인마. 웃음> 다이노 트래커를 공룡에게 먹이라고요? 어? 사용이 있네? 어? 잠시만. 다이노 트래커 활성화 됐다. 어어? 어 뭐야 어, 이거? 어, 이거 업로드 하나, 다이노? 하나 둘셋 얍! 어? 아?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그 다이노 트래커가 아니구나 아야 이거 갖고 있는 공룡 안 잃어버리는 트래커였어 야 이거 나의 아이폰 찾기였어 아 이거 어썸 텔레포터나 만들자 그러면 군데군데 군데 오늘 어썸 텔포에 파인드 다이노가 있다고? 그래? 오? 하나 둘셋 얍! 이거 대박이다 잃어버린 공룡을 텔레포트로 다시 옮겨올 수 있는 거야 미래가 그려지는데 거기에 이제 김부장 <웃음> 안돼. 뭐 김부장 안돼 그 친구들에겐 다이노 트래커를 먹여서 안된다고 투디야 혹시 마스터볼 완성품 된거 있니? 당연하죠 와우 마스터볼 여기요 <웃음> 넌 예절이라는게 없니? 아니 잘보이니까 괜히 거론되다 했다가 아 그런거야? 어알았지금 저한테 마스터볼이 단 3개 있습니다 와우 그 <웃음> 말은 즉슨 여기서 몇명은 마스터볼을 쓰지 못한다는거지요 전 이미 하나 받았습니다 소리 장기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<웃음> 라미 이런것도 할줄 알았냐고 어느새 배워버린거냐? <웃음> 야 이거 못하.. 알... <웃음> 야 이거 헤드스피 이거 뭐야 이거 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<웃음> 니스피 뭐야 니스피 이것까지는 안 쓰려고 했더니 <웃음> 제제볼볼 볼 들고 달리는 거 보면 안 웃을 수가 없어. 좀지트키야 <웃음> <저> <웃음> 네. 이거 비교할 수가 없군요. 일단은 뿌릴 테니까 선착순으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뿌립니다. 뿌립니다. 어? 잡 뿌립니다. 뿌립니다. 에? 뿌립니다. 에? 에? 에? 공중에서 하나, 잡아버리지. 둘셋 공중에서 잡아버리네. 아한 편이가 먹었네. 며칠. 씨. <웃음> 유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마지막 하나 <웃음> 마지막 하나 뿌립니다. 네 하나. <웃음> <웃음> 진짜 그소리두 사람 좀 너무하다. 그러니까 이미 있으면 그래야 라미랑 <웃음> 그래. 연비 중에 한명 줘. 라미 아. 라미 라미 주래. 뿌리겠습니다. <웃음> 왜다가오는왜 <웃음> 다들 다가오는거야 <웃음> 근데? <같은데? 웃음> 와 미친 선수부터 이거 소매치기도 아니고 남이 하나 주라고 이자아 <웃음> <있자, 웃음> 아주라 아주라? <웃음> 어, 아주라 아주라아아카오스 <웃음> 찾으러 <웃음> 다녀올게요 아니면은 우리 그동안 못해왔던 그런 스피릿 있잖아 스피릿 진짜 이쁜거 그런 애들도 발견되면 진짜 좋은데 <웃음> 오스피 스피릿이야! 스피오도오오오 근데 스피릿 도도를 가서 볼을 던질 수 있을까? 저것도 색칠될까? 저기 하이퍼볼이랑 해가지고 금방 그리핀 한 마리만 좀 해가지고 멀리서 진짜 초장거리 샷으로 던지면 어그로도 안 끌리지 않을까? 그리핀 6 0짜리라도 잡자 볼을 던지기 위해서라면 맞았다! 나이스! 한 방! 원 샷! 고기좀 넣어주고 그냥 넌 잡혀라 nope. 아 뭐야 3 2 안잡혔어 아... 그리핑 60짜리한테 나만의 의식을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언더스로 바운드샷 아, 우리 60이 가자 어 90이가 됐네 아 60이 너무 스펙이 구려 390짜리 있는데 이거라도 알려드려요? 왔어요! 잡았어 손에 든건 마스터볼 아니에요 제가 이쪽 딱 정리해놓을게요 권팀장이 갑자기 왜 나와? 얘 어디서 나왔어? <웃음> 권팀장이 <웃음> 갑자기 왜 나와? 권팀장이 때리고 있는데요? 권팀장이 얘를 왜 때리고 있니? 야, 미친 팀장아 권팀장 보이 있어, 안아. 아 저기 안에 들어가서 때리고 있어. 아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봐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. 오리야 이 자식. 잡았다. 권팀장 윤동하네. <웃음> 어 패급 팀장이야. <웃음> 스피릿 도도 와이번 75짜리 피 500만에 기절 수치 170만입니다. 이거 오히려 10이 걸려가지고 죽을까고 하고 그냥 정면을 오른거 맞추는게 낫지않나? 모르겠네 야 대박이야 근데 위험 쩔어요 일반볼로 어그로를 끌어서 땡긴 다음에 옆에서 그러니까 거리 계산도 할겸 먼저 던져보는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한참 멀거든 내가 봤을때? 한 이정도? 어 어림없는 볼? 지금 어림없는 볼인데? 볼이 안돌아와! 원래 땅에 떨어지면 어 그렇지 돌아왔다 야 뭐야 이거 얼마나 먼 거야? 지금이니 수아좀더좀더좀더 쑤... 어, 좀 더, 좀 더. 아직 멀어 날개 위로 지나갔어 방금 사물은 보기에 있는 거보다 멀리 있습니다. 그러네. 근데 진짜 그냥 목숨 걸고 어 잠깐만 이 정도면은 그냥 마스터볼 그냥 던져버리게! 저러고 딴눈 맞춰고 진짜. 어, 어, 예! <웃음> 예! <웃음> 마스터볼은 제 손에 들어왔어요 다시 여러분. 오어 왜냐 제가 죽은 다음에 마스터볼이 땅에 떨어졌거든요. <웃음> 잘못, 오 잘못 건냈다 오!! 왜 잡았어? 오! 잡았어? 맞췄냐고! 오야 오, 오, 오, 오. 어, 근데 스피리이 없어 이 계곡에. 맞춘 오, 거냐고 투디. 나, 나 해냈어. 맞췄다. 집에서 봐. 집에서 봐. 사고 친 거냐고 투디. 해냈다. 해냈어. 투디가 해냈다. 누가 우리더러 얼간이라 그랬나? 우리가. 그렇지. 다치워다치워 다 치워. <웃음> 멧돼징 누가 해 왔어 멧돼징 <웃음> 이것도 어떤 한 편이가 해 왔어 <웃음> 와 진짜 딱와 <웃음> 대박 야 잠깐만 이거 탑승 돼? 자 안장해야 돼 안장 우와 미쳤다 크기 봐라 우와 아 보스 에센스 100개 저거는 은근 쉬운데 프라이멀 블러드 15개랑 셀레스티얼 소울 셀레스티얼 잡고 프라이멀 잡아야겠네? 제껴야겠네? 와아하 그러면 오늘 또 타보진 못하겠구만 기래 쩔어준다 진짜 이거는 연비야 응? 썸네일 찍으려고 줌아웃했는데 이씨 너가 <웃음> 지금 어, 색칠하려고 대기타고 있는 이거 뭐야 근데 연비 캐릭터 진짜 핵방디해놓은거 봐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와 옆에 멧돼지만 아니었으면 진짜 화면 사는 건데 드디어 저희가 스피릿을 하나 해내는 와, 와. 2D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번 던지니까 바로 잡히던데요 그는 대단했다. 언너 아, 진짜 쩔 멀리서 음. 툭 던졌는데 뭐안 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통 하더니만 스피릿바이브슉 사라진 거임. 오, 그래서 지제 뭐야, 뭐야, 뭐야 설마? 그의 무용담. 띵? 야 이거야말로 무용담이야. 어디서 멧돼진 같은 거한 다음에 무용단 말하지 말라고? 깨끗해졌네 우리 한 편이 한 편이 깨끗해졌어? 새로운 도화지가 생겼잖아 <웃음> 도망쳐 한 편아 도망쳐 온다 온다 도망쳐 한 편아 <웃음> 새로운 도화지가 생겼어 어떻게 지웠는데? <웃음>